이준석이 착각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계속 인기가 없을 것이다. 둘째, 자신을 따르는 젊은 지지층이 많을 것이다. 셋째, 대군은 최소한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자유파 시민들의 마음은 이준석을 정리해야만 한다는 조바심으로 지금 타들어가는 심경입니다. 이준석은 지난 4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지지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승민이 정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국회연설을 끝으로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시민들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던 그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어쩌면 이두 사람의 하는 짓도 가는 운명도 이리도 많이 닮았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유승민의 정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날 유승민은 복지 얘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장했던 연설의 내용은 마치 좌파 야당인 민주당 사람들이나 주장할 법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당시 연설을 듣던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이건 여당의 대표가 주장할 내용이 아니라면서 반발이 심했던 것입니다. 우파는 우파다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만 하는데 그때 이미 유승민은 자신이 좌파라는 사실을 스스로 커밍아웃 해버린 셈입니다. 우파 속에 성공적으로 스며든 좌파 유승민이 자신을 키워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취약해진 틈을 타서 자신이 가장 돋보일 시점을 선택 한뒤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정치 독립을 외친 그 행위가 비겁 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 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가 추구 하는 정치적 방향을 좌향좌로 틀어 버린 좌유 우파 전체에 대한 배신 이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유승민으로서는 바로 이때가 자신의 정치인생 하이라이트였고 그 이후 유승민은 배신의 아이콘이며 자유 우파를 배신한 가짜 우파로 낙인이 찍힘으로써 계속 지금까지 제기하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시는 바 같습니다. 지난 4일 대구에서 마이크를 든 이준석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준석에게서 유승민이 보인다. 이렇게 말입니다. 대구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날의 모습 역시 유승민이 당시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하고 대구에서 출마 하던 그때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데자뷰를 보게 된 느낌이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준석의 대구 얘기는 들어보나 마나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 윤핵관 공격에 새로운 윤핵관 후보를 추가해서 신핵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 말고 그가 한 말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가 십여가지 온갖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공격이라도 했습니까 기소되더라도 당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민주당의 어이없는 이재명 방탄복 개정의 잘못을 지적하기로도 했냐는 말씀입니다 자나깨나 김정은 밖에 모르던 문재인의 정복행태를 단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적하기를 했습니까 탈원전이다 소주성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을 망가뜨린 문재인의 실정을 제대로 규탄한 적이 있었습니까 불과 20대의 나이에 뇌물을 받고 송상납을 몇 차례씩이나 받으면서 권력은 바로 이 맛이야 하는 식의 이런 고얀 짓을 배웠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증거를 인멸한 사실에 대해서 조금 도 죄책감을 갖지 않은 저렴한 양심을 가진 자 이 자가 그참나만 주둥이로 무엇을 떠든들 그말 속에 무슨 진실이 들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자신이 정의의 화신이라도 되는 듯 윤석열이라는 자신이 팔았던 개고기와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때문에 선거를 두 번이나 이겼는데 자기를 이렇게 대한다면서 억울하다고 눈물을 찔찔짜 하면서 윤회관이니 윤회관 후소이니 신윤회관이니 온갖 이상한 용어들을 다 만들어서 일부 속기 쉬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준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니관들과윤 대통령은 악의 화신이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날 이준석이 대구 기자회견에서 가졌던 말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홀리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봅니다. 이준석에게서 아직도 미련을 둔 사람은 이준석의 새치혀에 현란한 말솜씨 에 무슨 대단한 철학이라도 깃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을 많이 살아본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준석의 행동을 보고 그를 판단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저거 토론에몇 번이면 나가 떨어진다고도 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대통령후보와 측근 의원들을 공격하면서 두 차례나 잠적 해버렸습니다. 이준석의 내부 분탕질은 결정적으로 후보의 지지율을 크게 꺾이게 했습니다. 노면 정학금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입니다. 대선 기간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문재인에 대해서도 당대표로서 체계적인 공격과 비난을 한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좌파 통진당 이정희 대표를 꼽았습니다. 문재인을 만날 때마다 90도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은연중에 이준석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당선자가 발표되던 날 이준석의 표정은 참담해하는 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가 위장우파 다시 말하면 우파 속에 유승민이 심어둔 좌파 숙주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다양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의 말만 들어보면 깜빡 넘어갈 만큼이나 설득력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괜히 이준석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거지 그의 과거 행동들을 쭉 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산된 행동을 할때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꾸며지고 계산된 행동을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심결에 나오는 행동 속에서 언뜻언뜻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에게 여러 번 폴더 인사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 노회찬 의원의 상가에서 과도할 정도로 오열하던 모습 중북 골수좌파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가장 존경한다고 서슴치 않고 말하는 모습 두 번씩이나 대선을 코앞에 두고 어디 한번 당해보라는 듯이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린 모습 윤석열 제거 토론 몇 번이면 나가 떨어진다고 말하던 모습 이 모든 우연히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은 단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골수좌파의 dna를 가진 상태로 우파정당에 잠입하는데 성공한 이준석 이것이 바로 이준석의 정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는 일관된 좌파의 길을 걸어왔 고 정체가 드러난 지금은 애써 탄생 한 윤석열 정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군분투 분탕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내가 달걀이냐 품게 라고 대구에서 말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미 이준석이 썩은 달걀이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준석을 품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이준석이 겸손하게 고개 숙이지 않고 저렇게 뻣뻣하게 사사건건 대통령 에게 대들고 심지어 그를 계곡이니 녹슨 수도꼭지니 하면서 모욕할 까요 첫째 자기 운명을 스스로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윤 대통령이 돌아서지 않을 것임을 이준석 자신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최대한 반년의 기수가 돼야 그나마 자신의 설자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산적으로 하는 언행인 것입니다. 둘째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대구를 정치적 기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을 이번 대구 기자회견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준석은 유승민의 데자뷰 예고편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추석 전에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이준석은 자동으로 아웃될 예정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9월 중으로 이준석 재명권 또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예정상황을 이준석 자신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에 이준석으로 서는 최대한 세게 붙어야만 윤대통령에게 최대한 세게 붙어야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그 점을 계산하면서 하는 어쩌면 불가피한 언행들일 것 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준석이 착각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계속 인기가 없을 것이다. 둘째 자신을 따르는 젊은 지지층 이 많을 것이다. 셋째 대군은 최소한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지금 뚝심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담컨대 앞으로 1년 반 후쯤 새로운 총선이 다가올 무렵쯤에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이준석이 아직도 인기가 있다는 데 대해서 이준석의 성상납 과 이에 대한 증거인멸 그리고 이준석의 분탕질 노이즈 마케팅에 젊은 지지층들도 이미 많이 떠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에 대한 비호감도가 전체적으로 60-70% 에 달했다는 여론조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세번째 대구는 이준석을 지켜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해서 좌파로서의 민낯이 드러나버린 이준석을 품어줄 만만한 대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에 대한 실수를 이준석에 대해서 또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